南 a 山送湖 귀가 한번 Russians, hum, hum, hum. 제일 전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 글자가요. 예. 지금 안 맞거든요, 오래하고 여기 적혀 있는 건 잘못 적었어요. 네, 좀 틀릴 것같거요 제일 그래. 천하 네 남군 네가 내나. 네 그렇게도 하고요. 제일 천하 남군 네가 내나 군이지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일 천하 남군이 군 우리하니 우니우니 네. you... 네. 제일 저. 참... 학교는 제일 천하 허니다죄니다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으으다니다죄니다니다 뭐가 포함다 죄송합니다. 죄죠합니다죄 네가 사랑스럽다죄니다 죄송합니다. 다니다죄니다다죄니다죄송합 예, 그거를 이제 다 으으으 의의심의강은어디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게강 이름인 것 같아요. 그게 의 의의, 의의, 의의, 의 강이 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가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이 의의, 이제 의생 의의, 의 해서 그게 왜 우리나라 음악에 음. 배경이 다 충분히 어멋있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나온다고 쉽게 볼수 없는 음. 음. 네,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네, 그렇죠. 날 그렇게, 그렇게. 예 그렇죠 좀, 네가 좀, 나를 좀, 볼라면은 그렇게 예좀좀좀애좀 써갖고 해야지 그냥 쉽지 않아 <웃음> 그런 거죠 <웃음> 그냥 나는 못 보여줘 난 비싼 여자야 이런 거죠 <웃음> 난 비싸 심양강 건너와야 돼 그런거죠 칼산주 <웃음> 사탕방을 건너서 건너때지나 이대나온여자야가 아니라 나 비싼여자야 이런죠 <웃음> 그런거죠 아집 <웃음> 그네 Oh, look at 그러면은, 사절을 같이 해보시고, 오절을 배우겠어요. 앞집, 아 큰애기, 시작. 아 Stop! 하면서 거의 숨을 거기서 이렇게 해주면 강약을 넣어서 사랑 거짓말 시작!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같이 불러보신 다음에 4절 5절 붙여서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회원님들은 남성 회원님들은 남성청 저희 남성청으로 해보세요. 자 남자청으로 높여보세요. 아아아아아아아시겠습니까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더라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을 가느니, 속없는 저 총각 생명 나 따로 이여 어둠가 어가어가의 사랑이로구나 조금 더 높이세요 네, 너무 낮아 너무 낮죠? 힘들지 않으셨잖아요 아 거진 마 남의 사성부터 5절까지 쭉눈스트 5절까지 쭉 눈스트로 나무 아, 시작! 남은. 정말로, 나는, 까라지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니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나